진짜 순수니다 순한 맛, 중간 매운 맛, 매운 맛 이렇게 있다고 보면 되네요. 음. 어우, 너무 맛있겠다. 양 봐봐, 양 가득 찼어. 음. 진짜 양 많파. 경겹다 어. 깔끔하고 그리고 진심이야. 제구우먼 박쌤이라고 합니다. 반갑습니다. 제가 사실 소식자예요. 어. 라면은 사실 저한개 이상 먹어본 적이 없어요. 제가 도움이 될지는 모르겠지만 오늘 제일 많이 먹을다 할 정도로 그냥 꾸역꾸역 한번 담아보겠습니다. 네? 바빠, 바빠. 너무 맛있... 이건 아니지. <웃음> 이런 먹방은 처음 봤어요. <웃음> 너무 처음 봤던. 어느새 <웃음> 뚝배기 싹히 한번 하는 거 어때요? 오. 오, 오, 오, 오 역시 발국수 들어갑니다. 오. 너가 완뚝 천천히 <웃음> 먹어. 치라 음 칼국수 순한 무 하나 더. 칼국수 순한 무두개 주세요. 그거 세개 주세요. 네개 주세요. 두개두개더 해달라고? 다 먹고 시키기나 해. 막판 스파트를 하고 있는데 추가 어? 문을또 하고 있어요. 어? 누가 제일 빠른 거요 4명 거예요. 모두 동점이에요. 아, 지금 남자 사장님, 서웅 사장님이 지금 난리 났어. 지금. 입을 다물지를 못해, 지금.